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Selective Load 기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 뭐, 선택적으로 로딩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로딩. 로딩한다는 뜻은 뭔 뜻이죠? 여러분, 게임 해보시다 보면, 게임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로딩 중, 땡땡땡 뜨는 거죠. 결국은, 우리 저장장치에 있는, 우리 뭐 여기로 따진다면 하디스크가 되겠죠. 하디스크에 있는 자료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램, 메모리로 올려주는 과정이 바로 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일을 여는 거를 우리가 로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로딩하는데, 선택적으로 로딩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택적으로 로딩한다.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로딩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로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이런거 생각해보시죠. 대형 어셈블리 있죠. 부품의 개수가 뭐 몇십개 몇백개밖에 안되면 어색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쫙다 로딩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렇죠. 어, 작업을 해나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부품의 어떤 크기라든지 어색뭐 복잡한 기계를 설계하시다 보면 부품 하나도 특히 자동차 접종에서는 부품 하나만 하더라도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몇십개 몇백개가 나오니까요 어? 그리고 웬만한 기기 같은 경우도 부품이 한두 개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백개몇천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셈블리 파일을 전체 어셈블리 파일 그몇백개 되는 어셈블리 파일을 통째로 열어서 여러분 다 작업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부분적으로 작업해 나가시죠 자 그럴 때 그러니까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꺼번에 로딩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로딩해가지고 작업하고 또 언로딩하고 메모리에서 내리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컴퓨터에 어떤 수행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겠죠 메모리는 어차피 기계적인 장치니까 메모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무턱대고 많은 그 부품을 로딩해 놓으면 메모리도 그리고 컴퓨터도 버벅 대니까 필요하겠죠 자이 셀렉티브 로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죠 셀렉티브 로드 자, 카티아에서요 파일 오픈하겠습니다 어... 엑 x 사이즈 파일 중에서 s e l e c t i v e load, 그 중에서 여기 c o n v e e set라고 되어 있죠. 여기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옵션도 변경하지 않다 그러면 모던 트리 구조와 모던 그렇죠. 단품의 어떤 정보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가 다 로딩 됐다. 이렇게 보면 니다 로딩 된 거예요. 그래서 트리 아이콘을 보면, 아, 요게 흰딱지가 안 붙은 거는 서브 어셈블리인데, New Component로 만든 거고, 흰딱지가 붙은 거는 요거로, 그렇죠? Product라는 이 아이콘 가지고 만든 서 u b a s s 다 그리고 안에 보면 요 빨간 화살표, 좌표계가 붙어 있는 거는 c o m p o 단품이죠. 단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이야, 뭐 아주 간단한 예제니까, 한꺼번에 다 로딩해서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대형 어셈블리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 무슨 얘기냐면요. 파일 오픈하겠습니다. 자, 요 컨베어 벨트라는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쭉 로딩되고, 부품이 약 53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물론 뭐 전체를 다 열어놓고 작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작업해야 될 때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처음부터 다 로딩 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툴의 옵션, 제너럴, 보면 요거 있습니다. 이거. 레퍼런스 다큐먼트, 로드 레퍼런스 다큐먼트. 요게 체크되어 있는데 요게 체크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드 다큐먼트, 아버지가 로딩되면, 차일드 다큐먼트, 그 하이 다큐먼트까지도 싹다 로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파일을 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서브 어셈블리와 단품, 서브 어셈블리 안에 들어있는 서브 어셈블리와 단품, 그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싹다 싹이다 그렇죠? 로딩하겠다는 얘기예요 메모리로. 그러니까 부품의 개수가 몇백 개 된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이 로딩 기능을 써보자한다면 이걸 체크 해제를 해놓겠습니다. 체크 해제 놓죠. 오케이 하면 다시 한번 어, 여기서요. 셀렉티브 로드에서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헐라요스생님안 열리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안 열리는 겁니다. 안 열리고 트리 구조들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슬러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트리 정보만 올라온 겁니다. 실제 형상 정보는 로딩이 안된 거예요. 아주 가볍게 로딩 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로딩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전에 봤던 이 컨베어도 한번 열어볼까요? 얘 열고 열면 슉 열려버립니다. 빨리 열리죠? 로딩 하는 데는 훨씬 더 빨리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열리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어, 나는 지금부터 뭔가 서버 어셈블리 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이 파일들을 가지고 작업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현재 메모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로딩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이겁니다. 셀렉티브 로드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죠. 일단 이거는 컴포넌트였습니다. 이게 렇 서버 어셈블리인데 제가 이렇게 컴포넌트하고 서버 어셈블리를 따로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두 개의 차이점이 얘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이 안된다고 그랬죠 얘는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현재 이 폴더 안에 파일이 있단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없단얘기예요 얘기예요. 별도의 파일로 저장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얘를 올릴 수 있다 없다 한번 찍고요 얘 찍고 이거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로딩하겠다 했을 때 로딩이 되나요 로딩할 항목이 없다라고 뜨는 겁니다 1레벨 로 했을 때 그럼 2레벨 해보자 하면 되나요 안됩니다 뭘 레벨 해볼까요 되나요 안됩니다 결국은 이 컴포넌트로 만든 서버 어셈블리는 로딩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자요 파일 몇개만 잡고 얘 찍고 어차피 이건 단품이니까요 1레벨로 하겠습니다 찍고 요 4개의 아니, 6개의 단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로딩 될 것이다.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로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메모리에서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컴프론트에 오면 언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언로딩 되고, 로딩 되고. 그죠 그렇지만 서버 어셈블리는 얘 예, 프로덕트로 만든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고, 얘예 찍겠습니다. 그러면 로딩을 해보죠. 올라옵니다. 근데 1레벨이냐, 2레벨이냐, 올이냐 차인데 1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자기 자신은 로딩이 된 겁니다. 왜? 별도의 파일로 존재했던 거니까 로딩이 된 거예요. 그럼 밑에 자식들은 로딩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레벨이랑선 자기 자신만, d 스가 1이랑선 자기 자신만 로딩하겠다. 그럼 2로 해놓으면 자기의 자식까지만 로딩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레벨을 맞추시고요. 얘 찍고, 반지 요를 누르셔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찍고, 이로 맞추고요. 얘 찍고, 이 누르겠습니다. 아이고, 어플라이 누르자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웃음> 이미 로딩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언로딩을 해놓고, 언로드 해놓고, 다시 한번보자 지금 뎁스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2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찍으면, 오케이 누르면, 얘의 직계 자식들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자식, 손자들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옵니다. 됐죠? 다시 한 번, 언로드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싸그리 다 올리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죠? 올레벨로 하시면 됩니다. 찍고, 오케이 누르면, 그때서야,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품들이 싹다 올라오게 됩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 언로드 하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두 개를 동시에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얘예 찍으시고요. 예,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두개 선택하시고 올 레벨, 얘 찍고, 오케이 누르면 싹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랑 이 안에 들어있는 게싹다 로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리 구조만 올린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로딩하는 기능이 바로 셀렉티브 로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어고 이미 로드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컴포넌트에서 언로드 하면 다시 한번 메모리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아주 좋다고 그러면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겠지만, 성, 그렇게 뭐, 성능이 안 좋다. 그런데 대형 어셈블리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경우라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로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시죠 자, 그런 개념을 좀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에 대해 설명드렸고요요 아이콘에 보시면 여기에 가끔씩 요런 아이콘도 보이실 수 있어요 링크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 제가요 어, 셀렉티브 로드 에서요 몇가지 파일만 음... 한 5개요 컨트롤 x 잘라낸 다음에요 새로운 폴더를 만들까요 깨꼬리 네 좋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파일을 닫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면 여기 어디 있죠? 어, 셀렉티브 로드 이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보면 이 어셈블리 파일을 구성하는 몇 개의 파일이 사라져 있죠. 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번개처럼 보이죠? 찢어졌다는 얘기죠. 아이고 야, 문서가 찢어졌다. 야. 문서가 에이, 참고하는 파일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이콘의 모양을 보고도 카티아에서나 이 스펙트리에서 이 아이콘 모양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아이콘 모양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아, 이 어셈블리가 또는 이 단품이, 그리고 이 피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켜실 때 삐삐삐 소리 나는 것 보고도 아 어떤 부품이 고장났네? 그렇죠?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그렇죠? 자동,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엔진에서 나는 소음을 가지고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를 알수 있는 어떤 수리 장치를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소리도 상당히 중요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죠 아이콘 모양을 보고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Selective Load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어셈블리 부품의 어떤 개수가 많다든지 부품의 용량이 큰 경우 그럴 때 쓴다는 거 그리고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체크 해제해 놓고 쓰시면 된다는 거 물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다시 원래대로 파일들을 원래대로 컨트롤 X 여기다가 컨트롤 V 옮겨 놓고요 깨꼬리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보셨죠? 예, 깨꼬리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어, 창을 닫고요 툴의 옵션 이것도 체크해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보죠. 컴비어 세트요. 그럼 다 로딩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뭐 로딩할 것도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이미 로딩된 거는 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언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로드. 그렇죠? 언로드 하시고, 로딩할 일이 있으면 얘 가지고, 그렇죠? 얘 찍고, 얘 찍고 었 해서 또 로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 처음 단계에서 트리 구즈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 그렇죠? 음, 이걸 체크 해제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뭐다 로딩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언로딩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또 로딩해서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형 어셈블리라면 처음 열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원천적으로 저거를 해제하신 다음에 옵션을 해제한 다음에 로딩하고 필요한 부분만 아니, 언로딩하고 필요한 부분만 로딩해서 쓰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선택적으로 로딩하는거 이 아이콘의 의미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